나 동물의 숲 5점 줘? 나 동물의 숲 5점 줘? 이미 우리 집이 동물의 숲이라고? 우리 집은 개의 숲이지. 내 머리끄링이 잡았어 너 이따씨 내 머리끄링이 잡았어 안 잡았어 내 머리끄링이 잡았어 안 잡았어 이거는 시바견의 발바닥이에요 여러분 이 발바닥은 간절간절 하잖아요 그러면 시바견이 싫어해요 <웃음> 근데 그 화를 지금 백석이한테 풀고 있죠? 야! 내 침대 위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? 아 이게 뭐예요 이게? 저기요, 이런 건 님들 침대 위에서 하시라고요. 뭐예요? 이거 저기요. 아, 저기요. 이거 뭐예요? 이거 저기요. 뭐냐고요? 이거 재틈다아에요 이거 아, 저기 끼어들지 말아주세요. 저 지금 시나견이랑 얘기 중인데. 좀... 어떤님 이거 뭐예요 이거 다? 이거 스바거님 뭐예요? 이거 남의 침대에다가 이거 뭐하는데? 뭐오오오 반응 신경 개쩔어 반사 신경 반응 신경이야 반사 신경. 발로 밟는 거에요 아 혼란스러워 님들 님들 자리로 가주세요 다들 제 침대에서 꺼져주세요 이거 님들아 님들 제 침대에서 꺼져주세요 정말 더 불편하거든요 님들 때문에 지금 저의 휴식시간이 다 망가졌어요 꺼져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허스키님 시바경님 꺼져두세요. 저 혼자 있고 싶어요. 이곳은 나의 공간이에요. 여기는 내가 휴, 휴식하려고 만든 공간이라고요. 아니, 여기서 에 싸우지 마시고요. 제발 나 듣고 계신 거예요? 여기는 제자, 여기 제자리라고요. 여기는 제가 휴식하는 공간이라니까요? 제발 듣고 계신 거예요? <웃음> 제발 듣고 계시냐고요 여기는 저의 휴식공간이라니까요 저기요 흰색강아지님 아직 5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무게는 벌써 10kg 가까이 가 되지만 유치가 아직 빠지지 않아서 애기인 강아지님 저기요 제발 듣고 계시냐 아니 내 침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